안녕하세요 WMD입니다. 멜로디응 신소의 세 번째 손님 김승교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와이프 이름은 김주리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시네요. 어린 나이 일본 유학 시절 만나서 결혼했고요. 일하느라 힘든 와이프에게 멋진 노래 선물 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보를 좀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노래 쓰기가 좋았습니다. 어, 08년도 3월 일본 도쿄의 어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하셨고요. 유학 중에 임신이 되셨고 요코하마라는 지역 해변공원에 놀러 갔는데 어, 그때 반드시 이 여자 울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셨고요. 이때 남편분 나이가 23, 아내분 나이가 22이었다고 하십니다. 가사에 꼭 들어갔으면 싶은 말은 어, 직장에서 사람들이 말도 안 시키고 있는데 집에 오면 내가 많이 놀아준다고 놀리는 가사 넣고 싶다 하셨고요 어, 세상에서 1등으로 사랑한다고 요 가사도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휴일이면 둘이서 호프집 이름이 서유기인가 봐요 서유기 가서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재미 들렸다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고 싶다 네 요것도 가사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김주리송을 작업하러 작업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작업실에 오면서 코드를 뭘 쓸까 생각을 하다가 어,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였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추억에 빠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코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 코드가 시청 앞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러 돌아섰을 때 너의 안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라라나나 너의 이름을 부 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 있죠? 오늘 컨셉은 이렇게 갈 겁니다. 감동, 유머, 다시 감동. 약간 단짠단짠 느낌으로 갈 거예요. 감동 코드로 가려면은 뭐뭐를 그대 뭐뭐를 기억하나요? 나는 그거 기억해요. 약간 이런 류가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간질간질하는 그런 가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2008년 3월에 도쿄에서 만났기 때문에 첫 줄은 제가 써갖고 왔어요. 라라라 아 멜로디는 다르게 해야 되니까. 2008년 3월 도쿄의 교실을 기억하나요? 나나라라라따따라따난 내 그날을 나는 기억해요. 벌써 좋죠? 약간 그러니까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이런 느낌으로 감동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재미를 주려면 이분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주리 이런 걸 그냥 놓칠 수 없습니다 주리를 가지고 약간 라임을 맞춰보려고 해요 주리를 틀라 일본이고 주리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여배우 우에노 주리가 생각이 나요 우에노 주리를 가사에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해달라고 했던 게 집에 와서 아 요새 그 호프집 서유기 많이 가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약간 놀리는 느낌으로 뭐 <뭐라> 얼, 얼른 집에 와 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서유, 서유기 서유 가서 맥주 먹자 뭐 이런식으로 약간 밝은 분위기로 한번 갈 거예요 감동 갔다가 유머를 왔으면 마지막에 다시 감동으로 <뭐라> 예 나나나나 스타라짜랄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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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물셋 당신은 스물둘 모든 것이 두려웠던 그때를 우리 참잘 지나왔네 우앤오 주리보다 이쁜 김주리 주리닝 입어도 귀티난다 영원히 내맘줄린 김주린 에게 티파니보다 빛나는 주얼리 네가참 좋아 baby one more time 리얼리 정말이야 입에 발린 말이 아냐 나에겐 김주리야 셋넷 어차피 회사에서 아무도 안 놀아줄 텐데 얼른 집에 와 애들 맡기고 오늘도 서유기 가장 마지막. 이 노랜 세상에서 1등으로 사랑하는 김주리 송. 2008년 3월 도쿄의 교실을 기억하나요? 유코하마의변공원 a 약속을 난 기억해요 난 스물셋 당신은 스물둘 모든 것이 두려웠던 그때를 우리 참잘 지나왔네 네 <웃음> 어, 아내분께서 서유기를 진짜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분 되게 행복해 보여서 좋고요 이런때 되게 노래 만드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멜로디응신소 세 번째 프로젝트도 무사히 잘 끝냈고요 저는 네 번째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